꽤 어, 의미 있는 새에 들어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노랑염성입니다 오늘은 이 책, 강연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어, 부제는 프로들도 모르는 강사 세계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음, 지은이는 오상익 그리고 출판사는 책비입니다. 보통 이제 그, 책을 사면 한, 한 번에 뭐한 권씩 딱딱 바로바로 읽으면 책을 살 사람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책을 사려고 하면 적어도 한 번에 한 두세 권, 서너 권이상을 사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생기느냐면, 사놓고 읽지 않고 넘어가는 책들이 생기죠. 네, 이 책이 딱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뭐몇 달씩, 몇 년씩도 지난 이후에 이제 읽게 되기도 하는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이, 리뷰 때문에 한번 확인 한번 해봤어요. 이책 언제 샀나. 지금 촬영하는 지금 현재가 2021년 2월입니다. 그런데 이책 구입한 게 2017년 9월달이더라고요.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이 책을 사서 어,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샀던 이유가 그 강의를 하는 거에 관한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브런치 컨테스트에 당첨이 돼서 책이 출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궁금해서 샀던 기억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책을 몇장 읽다가 에이 뭐 내용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네 싶어서 한쪽에 치워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책장 정리를 좀 하다가 이 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책꽂이에 아주 뭐 깊숙이 꼽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손길이 가는 곳에 꼽혀 있었는데 에, 3년 넘게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책이 딱 눈에 띄는 순간, 아, 이 책을 내가 예전에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꺼냈어요. 이제 10년도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사실 뭐, 제가 강의를 30년을 해왔으니, 그 강의했던 것들에 대한 것, 고민들도 좀 했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하는 도중에, 이제 이 책을 짚어들게 됐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내용이 이번에는 되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 나가다가 불과한은몇 시간만에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앞으로 30년 동안은 더 강의를 위해서 강사로 살기 위해서 달려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런 결론을 내린 것만으로도 저한테 이 책은 왜 의미 있는 새에 들어서 의미 있는 독서 경험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책을 쓰신 저자 오상익 씨는 현재 우간지라는 이름의 강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회사 CEO라고 합니다. 자신이 강사를 섭외를 하고 강연을 운영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겨내고 그리고 챕터 중간중간에 총 다섯 분인가 그 성공한 강사들의 인터뷰를 넣어서 마무리를 지은 책입니다. 어, 확인을 해보니까 제3회 브런치북 컨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출간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아마도 이 책을 출간한 이후로 이 저자는 강연 에이전시 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강사로도 바쁘게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사실 뭐책 내용 자체는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의 경험이 어느정도 있고 강사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들은 담고 있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강사세계 또는 강연 이런 것들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게 이 책의 가장의 장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가령 이제 이런 식이에요 보통 이제 강사들 중에 보면 기능교육 같은 것들 직업교육 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한 10여 년 전쯤에 이런저런 별것 아닌 자잘한 자격증들을 좀 갖기 위해서 좀 시간 투자했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어,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면그 시간에 자격증에 목을 들을 시간에 차라리 책을 한거 써라. 그게 훨씬 낫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가용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한 단계 좋은 차를 타는 편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학벌에 관해서는 학벌이 좋으면 적어도 나쁠 일은 없으니까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선뜻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모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죠.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군데군데 해요. 아마도 그런 이유는 처음부터 작가가 이걸 책으로 출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글을 쓰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브런치라고 하는 사이트에 연재하듯이 글을 올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책을 다 모아져서 나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현실적인 부분에 들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별도로 어떤 그런 필터링 없이 그냥 책에 실렸던 것이 아닐까 내용 자체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 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그대로 쓰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뭐제 판단이고요.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연결 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참 이제 그 현실적으로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30년씩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아 이건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있지? 길을 찾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대한민국의 강사가 100명이라면 그 100명이 다 고민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는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대성화에서 모아진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관련돼서 이제 책들을 좀 찾아보곤 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뭐 교수법 또는 수강생들을 대하는 방법 강의노트를 만든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와 있어도 그런 어떤 전반적인 현실에 대해서 골고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어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는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지어 강사료는 어떻게 받는 게 좋고 돈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는 편이 좋다든가 라 이런 것들까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음, 강의를 하려는 분들에게 좀 조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콜콜하게 언급되어 있는 책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 강의를 하고 싶거나, 현재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그러고 싶다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볼 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책은,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이런 거.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어, 이게 뭐냐면, 뭐, 원고 작성하는 어떤 그런 폼, 그리고 컨텐츠를 구성하는 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 형식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강의를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템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 참고 삼아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이 포맷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설문조사하는 방법들이라던가 설문조사 문항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던가 하는 것들까지도 이렇게 해해결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과 그리고 유용한 템플릿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엿볼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짤막하게 당연의 시대 프로들도 모르는 강세계 이야기라고 하는 오상익라는 이 작가가 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정수염이었습니다.